먹는 만큼 빠지고 또 운동하는 만큼 생기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자 끝났다 yes 반갑습니다 한국다잔입니다 지난주 볶음만들기 영상 잘 보셨나요? 한달 동안 저 진짜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몰라요 오늘 브이로그는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럼 우리 김치찌개부터 먹어볼까요? 레츠 고예 반갑습니다. 한국타잔의 요리교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 자농담이고요 제가 이 볶음 만들기 끝내고 진짜 제일로 제일로 먹고싶었던 게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만드는거 오늘 한번 그냥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지금 재료는 엄마가 보내주신 이 김치와 제주 흑돼지 앞다리있고요 어, 파와 마늘, 아 이제 양파와 고추, 그리고 두부랑 계란후라이랑 스팸구이 해먹으려고 준비를 해봤어요. 제가 오늘 그 어벤져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<웃음> 식용유 저는 카놀라유가 있거든요 그 충청도에서 자동차 문 세게 닫으면 카놀라유 죄송합니다 <웃음> <arada? 웃음> <우선> <웃음> 제가 지금 밥은 얹혀놨고요 양파를 좀 썰겠습니다 양파는 그냥 깍둑썰기로 김치를 넣어보겠습니다 김치 볶을 때 참기름 조금 넣을게요 후추도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어느정도 구워졌으니까 물을 넣을게요 대파는 적당하게 어슷썰기로 큼직하게 지금 아주 보글보글 잘 끓고 있거든요 이그 점에서 돼지고기 넣어볼게요 우우, 맛있겠다 돼지고기 충분히 넣고 아, 이게 찍으면서 하니까 되게 무슨 미션 수행하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부탁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, 뚜껑 닫고 살짝 익히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부를 좀 잘라볼게요 그 올리브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요리하면서 요리사분들이, 셰프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어, 그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구나 <웃음> 굳이 이걸 찍겠다고 처박혀 있는 앞치마도 꺼냈어요 오랜만에 아이 <웃음> 어, 냄새 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이렇게 매운 거, 이렇게 칼칼한 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어, 어느 정도 끓은 것 같으니까 두부랑 양파랑 고추를 넣을게요 두부를 이렇게 싹 넣고 양파, 고추도 한 번에 톡! 이쯤에서 간을 한번 봐야죠. 음. 딱 고춧가루를 넣어주기 좋은 타이밍입니다. 자, 이게 익는 동안 저는 하이라이트에서 계란후라이랑 스팸구이를 좀 만들겠습니다. 와, 비주얼 장난 아니죠? 와, 진짜 대박. 스팸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. 마음이 급해요, 지금. 자, 이제 찌개에 마지막으로 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두두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와 지금 찌개가 거의 다 됐어요 와 제가 요리를 굉장히 대충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충이라기보다는 뭔가 저는 계량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팍팍 넣는, 넣는 걸 좋아해요 오랜만에 먹는 이 쌀밥도 한번 퍼보겠습니다 밥 잘됐죠? 이거 맵쌀이랑 찹쌀이랑 섞은거에요 반반 완성! <웃음> 자 이게 바로 한국타잔표 김치찌개와 스팸구이와 계란후라이 후라니 이렇게 쌓아줘야 맛있죠? 엄마 깻잎김치와 흰쌀밥 와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밥한 숟갈 이렇게 퍼고 와 미쳤다 진짜 와와 와. 제가 음식을 잘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특히 흰 쌀밥 와 어떻게 이래 후라이 하나 먹어볼게요 음 엄마가 주신 깻잎김치인데 이게 밥에다서 딱 싸가지고 와 와... 와 진짜 맛있다 잡혔나? 됐나? 보이세요? <웃음> 와... 이거 미치겠와 이번엔 스팸을 먹어볼까요? 음... 짭짤해 짭짤할 때밥 한번 와... 음맛이다 이맛이다 와 진짜 제 입맛이 진짜 완전 토종 한국 입맛이에요 순대국밥 좋아하고 저기 뭐야 감자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참 그리고 김치찌개 말고도 짜장면을 정말 먹고 싶었는데 오늘 제 친구들 생일파티 하거든요 저녁으로 중국집 가게 됐습니다 아... Uh.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먹는다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영화보고 친구랑 헬스 한바탕 뛰고 왔습니다 또 드디어 먹는다 오늘 예. 저희는 씻고 제가 그토록 먹고 싶던 짜장면을 먹으러 갑니다 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상수육도 나왔습니다. 남, 남, 와.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차로는 친구 집에서 족발과 소주 한 잔하기로 했습니다. 오! 잘 먹겠습니다. 오, 너무 행복해 오늘. 제 친구들입니다. 올라 보이노스 저희 생일 때문에 모였어요. 생일이랑. 막 우리 케이크 없다. 이거 초코발아 먹어 막. 아, 여기 초코가? 어. 케이크는 역시 족발 케이크. <웃음> 하나 둘 셋, 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불어라손 <웃음> <오우. 부르라. 웃음> <웃음> 브로라. 아.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생일 축하. <축하합니다. 웃음> 몇번째 먹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업듣고 지금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도시락 싸다니다가 오늘은 좀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 먹고 싶어가지고 순대국밥집 가볼게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제가 어떻게 보면 네, 단점이 띄우고 장점이고 2주일 장난 없습니다. 원래 이 휴게소는 먹으라고 있는 곳이죠. 저녁 먹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. 우와 우와 계란까지 이야 완벽하다 와아 맛있다 엄마 잘 먹었어요 멋있다 아니요 <웃음> 아 원없이 먹었다 진짜. 이제 진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 원없이 다 먹었거든요 한 이틀 정도는 그동안 고생한 저한테 선물 주는 셈 치고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한 달간의 노력을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할순 없잖아요 한 시간짜리 못 끊으면 그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? <웃음> 이제 또잘 유지해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몸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이번 영상은 좀말 없이 많이 먹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또 다른 도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! 카카오 유튜브 한국 타잔 검색해줘. 영화 레전드 오브 타잔 2016년